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오늘은 킹스포 시간에서 우리는 한국 예배를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게 됩니다. 예배 당에 말고. 왜냐하면 오늘 참 중요한 대회, 게티즈버그란, 게티즈버그 펜실베니아에서 어, 진행하게 되는데, 게티즈버그는 왜 유명하냐면, 미국 내전 때, 1 19, 아, 1860년대인가? 그런 거지. <웃음> 미국 어, 내전 전쟁 때에, yeah. <웃음> 북과 남, 남북 싸움에, 아 <웃음> 게티즈버그는 아주 중요한 전쟁터였어요. 그러면서 루리주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변호사 팀들이 오늘 그쪽으로 옵니다. <웃음> 그쪽으로 오고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법정에서 자기들이 어, 준비했던 어, 모든 증거와 어, 내용들 이제 어, 발표하게 됩니다. <웃음> 근데 그 우연하게 그것이 이제 펜실베니아 다시 펜실베니아 미크로코스모스에 어, 열리게 되니까 <웃음> 저희들도 우리 모든 여기 미국에 있는 어, 정성과 렐리 어, 렐리 뭐지? 데모 집회와 데모 기도하시는 어, 팀들이 또, 또 팀들분들이 다그쪽으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렐리 렐리 렐리 도시니리우리는빨리나리야 되지만 어, 오리도 어주 중요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날에, 대통령 당선 날에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죠. 엄청나게. 펜실베 같은 경우는 60만 명부터 70만 명, 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 근데 밤이 되니까 이놈들이, 이 놈들이 좌파 놈들이라 하면 투표 세우는 것을 멈췄어요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에 처음으로 그날에 투표 세우는 것을 멈췄단 말이에요. 특별히 펜실베니아 주, 조지아 주, 위스콘신 주, 마스아 미시간 주, 네바다 주 하고, <웃음> <아리조나주>. <웃음> 그, 여섯 가지 주들에 갑자기 멈췄어요. 멈추고, 한 3시 23분에, 갑자기, <웃음> 그 모든 주들에 바이든, 바이든은 거의, 어, 140, 어, 14, 14만 명 투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네 같은 경우는 60만 명, 70만 명더 많이 트럼프 대통령 투표가 이어 있었는데, 그날 밤부터 투표 세우는 것을 멈추고, <웃음> 그 다음에 갑자기 이틀, 3일 안에 펜실베네가 조 바이든가 이거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는데 요 <웃음> 다음 날 되니까 <웃음> 다음 날다 다음 날 되니까 바이든가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바이든은 <웃음> 그, 투표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엄청 떼어야 된단 말이에요. <웃음> 하고 엄청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서 만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해야돼 엄청 따서. 바이든은 대통령 어 뭐야 후보자 어 뭐야 어리서 The Race, The Race, Presidential Race. 대선, 대, 대선 대결 대선? 대결 대선 대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그냥 사무실, 자기 지하실에 있고, 그냥 자기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뭐, 진짜 거의 몇 번만 나갔단 말이에요, 대회하러. 하고, 대회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치에 걸려가지고, 얘기, 그, 말씀도 제대로 할수 없어요. 계속 헷갈려. 자기가, 자기가 뭐, 무시 대통령랑 싸운다고. 뭐, 자기가, 뭐? 출마하고 있다고. 자기가 상원, 아맞아 어,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있다고. <웃음>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워싱턴시에서 47년 상원으로 했었는데, 자기가 180년 있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완전히 침해가, 할아버지. 그니까, 러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를 이기는 말이야. 트럼프는 매일매일 미친 듯이 나가고, 하루 만에, 마지막 날에 여섯 대회 했단 말이야. 여섯 개.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한, 한 주에 아니고,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여기저. 세상 완전히 아이론맨이야. 아이언맨. 트럼프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지하시에 앉는 말도 못하는 치매 걸린 사기꾼 정치군이 어떻게 그 트럼프를 이겨그 말로 안된다 하고 그날 11월 3일에 트럼프는 다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웃음>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웃음> 어, 어떻게 모든 주들의 3시 23분이 되니까 바이든, 바이든의 투표, 투, 바이든의 뭐야, 어, 투표들이 빵! 이렇게 직선으로 수, 수직선으로 뭐야, 총적으로빵 올라가야 돼요. 그래. 이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뜻 내용이에요. 불가능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단 말이야. <웃음> 어제 마크, 어, 마크 앱스틴이라는 어, 과학자가 과학자, 또 심리학자, 또 컴퓨터 어, 분석 전문가. <웃음> 가 어제 나오면서 어,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기였다 수학적으로 봐도 사기다. <웃음> 또 우리는 페이스북을 감시 감별하고 있었는데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이 사람이 자파이 사람이 민주당이에요. 어, 민주당이어도 이 사람이 진리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벨권이죠 민주당의 사람인데. 완전 좌파 아니죠. 완전 공산주의는 아니죠. <웃음> 근데 이 형, 이, 이, 이, 교수가 뭐 하냐면은 자기 학생들 가지고 미리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감시, 감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 뭘 발견을 발견하냐면 대통령 선거 날 전에 <웃음> 한 4일 전에 자, 자기들이 발표했던, 발표했어요. 발표했 무슨 발표?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한테만 11월 3일에 당신들이 막아서 조바린 찍어주십시오. 이러한 리마인더 라고 이러한 what's reminder? 이러한 alert alert 알람. 알람 이런 알람을 계속 보냈답니다. 근데 저희 <웃음> 학생 중에 우파인 학생들이 그러한 알람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 <웃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며칠 동안에 그것을 그 현실을 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다 분석하고 다 어, 하래서 어, 스토어 그걸 다 음, 저장하고 음. <웃음> 대등성의 날전아전 아, 전 아니고 사일 전에 여기서 발표했어요. 페이스북은 알람을 좌파 삼단한테만 보내고 있다. 이 사람이 좌파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지 사실 교수지.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이, 이, 이, 이 교수가 이런, 아, 어, 어, 발표를 하니까 페이스북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 우리 감시, 감멸 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4일 동안에 이제는 우파 좌파한테 그 알람 보냈답니다. 그죠? 근데, 그, 좌파 놈들한테만 보냈을 때이 <웃음> 교수님이 분석했는데 최소 최소 최소 최소 6 0 0만명 투표를 바이든한테 가게 했답니다 얘네 페이스 얘네들 페이스북이 들킬 때까지 무슨 말이지 이해하냐? 한번 설명해봐. <웃음> 설명해 봐. 이해 못해. OK, so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은 페이스북은 좌파 남자한테 계속 알람 보냈잖아. 좌파 남자한테 알람 계속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 분석했을 때 600만 명이 바이든을 더 찍게 됐다. 페이스북은 모든 어, 미국 시민들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웃음> 바이든한테만 그런 혜택, 알람 혜택을 줬으니까. 최소 분석에, 최소 600만 명 투표가 바이든 쪽으로 갔단 말이야. 이하지 최소! 최소! 최소! 그건 최소야. 최대는 훨씬 더 크지. <웃음> 그만큼 페이스북은 영향이 크단 말이죠 또신기할일도 펜실베니아주에서 <웃음> 펜실베니아주에서 거의 점점 모든 주도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특별히 펜실베니아주에서 주구군 구들의 트럼프 모든 거, 거의 모든 구들의 트럼프가 이기고,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11월 3일에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그 모든 주 거의 모든 주들이, 빵! 바이든으로 됐단 말이야, 다음 날에. 갑자기. <웃음> 그러면서, 이거 알다 보니까, 73%, 4%인가? 74%는, 어, 그 주들이, 갑자기 바이든으로 변했던 지지, 어, 지지하는, 어, 뭐야, 바이든주로 변했던 그, 그 구들이, 어떻게 되면 마크 자크버그 페이스북 사장한테 18 밀리언 달러니까 얼마야? 18억, 18억. 18 어, 18 밀리. 어, 어, 뭐야? 180 맞아, 180억. 180억 그 구들이 180억 마크 자크버그 페이스북 사장한테 받았던 구들이랍니다. 왜 받았냐? <웃음> 저커버그는 어,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데 투표 안전, 어, 투표 보호, 어, 선거 보호 프로그램. 저커버,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어, 선거 보호, 보호 프로그램. 통하면서 그 구들이 180억을 받았다니그 거의 모든 구들이 페이스북한테 받았, 돈 받았던 구들이 빵 갑자기 바이든 돼버렸어요. 다음 날에. 이거는 완전히 사기예요. 완전히 사기. <웃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 어, 변호사, 변호사 팀들이 나와서 이 <웃음> 투표 세우는 기계, 도미닌 보팅 시스템 기계. 이 기계들이 문제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기계들이 미국 투표들을 독일 서버 서버 뭐지 한국말로 서버 서버를 서버한테 보내니까 그 독일이에요 독일 <웃음> 독일한테 그정어 정보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 딴 서버에서. 그러니까 딴, 서, 딴 나라, 딴사버니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시, 감열못해요. 또 똑같은 순간에 이 회사는, 이 투표기계 회사는 누구가 소유하고 있냐? 베네수엘라 마두로 친구들이에요. 베네수엘라. 마누로 친구들이 이 투표 세우는 기계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니까, 러미국과전 세계에서 <웃음>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 쓰고 있어요. 그니까, 이 차파, 차파 놈들이 다 들어갔지, 이번에. 투표 없애고 디지털 기계로 했잖아야 기계로 하니까 <웃음> 이런 것이 너무 빨, 너, 이, 이런 사기를 너무 쉽게 할수 있죠. 그나이튼 그러니까 이 투표 기계가 미국 시민들 투표를 독일로 서버로 보내고, 그러니까 정부 정부가 그 서버 안에 있는 내용들 을못 보게. <웃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그 다음에 이 회사 이 투표기계 회사는 아니, 베네수엘라 폭군 미국의 적, 마누로 폭군의 친구들이란 이란, 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미친 사기죠, 이거. <웃음> 그러면서 트럼프 변호사 팀들이 나와서 <웃음> 자기들이, how do you say? witness, witness. No, no, no, no. Witness는 뭐냐면은 it's a person who will testify. 아, 네. 증거, 증거, 증언자, 증언자. 네, 법정. <웃음> 법정 증 법정 증언자 증언자가 나오는데 그누군지 알아요? 그 양받는 마두로의 마두로 아래서 일했던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마두로 복군 아래서 일했던 베네수 베네수엘라에서 아마 여기 이민했던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법정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 이거 나와, 나왔는데 하나 <웃음> 트럼프 대통령, 소문으로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이, 이 언론 앞에서 발표해서 이한 한 사람 경우 <웃음> 근데 이 사람이 마두로의 사무실에 있었, 있었답니다. 언제? 이 도미니보닝 시스템 회사가 마두로 앞에서 보고하고 있을 때, 또 보고, 보고 안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웃음> 투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알고리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마두로, 어, 대통령은 항상 이길 겁니다. <웃음> 이런, 이러한, 보고를 직접적으로 봤답니다. 마두로, 어, 아래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을 이민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법적, 법적, 법적 증언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웃음> 하여튼, 이러한 <웃음>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벌써 어, 11월 3일 날 후에 갑자기 트럼프는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치고 있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모, 많은 어, 수학 교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수학 교수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웃음> 그냥 미국 시민들 중에 벌써 어 50% 50% 정도 미국 시민 중에 이거는 사기다라고 믿고 있어 지금 미국 투표 시스템은 미국은 제일로 깨끗한 투표 시스템 전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투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이 마드로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 서커버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웃음> 이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이 들어와서, <웃음> 미국의 제일 안전한, 제일, 어, 어, 어, 뭐야, 공평한 투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폭로하고, 있어, 되고 있어요. 미국도 완전히 사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놈들이 그렇게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며칠 후에 바이든가 이겼다고 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나와서 펑스 뉴스 사기놈들도 펑스 뉴스는 원래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놈들이 그놈들도 사기짓했죠. <웃음> 3일, 3일 안에 자기들이 다 언론이 다 나와서 AP부터 러스차일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고 소유하고 있는 AP 국제 언론. 그로부터 바이든은 이제 다음 대통령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국 지금 법장 싸움을 통하면서 미국에서 언론이 대통령, 뭐야, 뭐야,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과정이 있, 있단 말이에요. 과정. 미국, 어, 주들이 먼저 이 사람이 미, 미국 주들 안에 있는 electors, electors. 선거 선거인단. 인단에서 확증해야 돼요. 맞아? 미국 선거 인단들에서 바이든과 이겼다고 해야 돼요. 모든 주들의그 다음에 그는 12월 8일 날에 12월 4, 14일 날에 발표하게 되고, 바이든가다 이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확증된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것이 확진된 다음에, 1월 달에 대통령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언론이 선거인단 아니에요. 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나라 아니니까, 그냥 순수한 민주주의 나라 아니니까, 왜? 민주주의 나라들이 위험해요. 51% 이상 시민들이 공산주의 선택하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 돼요. 그냥 미국 미국은, 미국에서 이 선거 인단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마업, 나 마업, 군중, 군중, 네. 이 군중이 모든 것을 컨트롤 못하게. 군중이 그, 그 나라 컨트롤을 하면은 이거는 롬, 로마처럼 히랍 히라문화만 컨트롤, 페르체처럼 어, 어, 특별 로마처럼 어떻게 돼요? 복근 나라 되죠. 복근 나라. 독재자 정체. 그 군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어, 어, 독재자, 독재자로 앉히고 게 되죠.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군중이 대통령 어, 뽑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선거인단 통하면서 가야 돼요. 선거인단은, 어, 그 주를 <웃음> 대표하는, 그 주를 대표하는 어, 어, 좌파, 우파 선거인단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웃음> 그니까 러그 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주에,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군중의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아니다 <웃음> 그러니까 선거 인단 통하면서 다시 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퓰러버티라고 하면서 대중 일반 시민들이 투표 찍으면서 대통령이 이겨도 선거 인단 투표에서 지면은. 지게 돼요. <웃음> 시민들이 대통령 선택하면 대, 군, 군중이 군 아니면 어,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 어, 선택하면서 대통령이 져도 많은 사람들모르시 분들한테 도 선거인단들이 선거인단에서 이기게 되면 은 대통령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그게 말해 안 돼. 러면 선거에서 제 국민들이 찍으면 선거인단들이 대부분은 그 대통령을 밀어주는 시스템으로 미국이 돼 있죠. 그래도 대부분.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데가 있었다고. 2016년에 그렇게 됐잖아. 바이 아 힐러리는 대중을 이겼고 네. 트럼프는 선거인단이겼단 네. 말이야. 네네네. 네, 네. 4년 전에 있었단 말이야. 무슨 뭐뭐 뭐 말이야. 그 어떻게 몰라? 아, 4년 전에 있었단 말이야. 4년 전에. 저 선거 인단에서는 이겼죠. 네. 선거 인단에 이겼으니까 트럼프는 대통령 됐단 말이야. 네. 힐러리는 시민들에서 이겼어. s so,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한어 뭐야? 미국 역사서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 아니고 4년 전에 이거 일어났어 이렇게. Okay, o so, 이거는 anyways 하여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중요한. <웃음> 하여튼 그러한 법장 <웃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모든 미국 시민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어 지금. 왜? <웃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야지. 이 사기 내용을 다 폭로하고, 힐러리 마녀, 바이든 바이든, 이러한 사기꾼들이 다 감옥 가야 돼요. 미국을 중국 놈들, 중국 공상, 공상단 다 팔고 있는 놈들이에요. 미국 적들의 시스템을 미국에서 깔았던 놈들이에요. 미국을 잡아먹을 수 있게. 이놈들이 반역자들이에요. 워싱디시의 400만 명 정부, 어, 뭐야, 어, 정부 직원들. 그 놈들 중에 아마 40%, 50%, 50% 정도 될 수도 있죠. 이 바이든, 힐라리, 마냐, 오바마 팀들을 도와주면서 반역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사그 그 놈들도 다 잡아가야 돼. 요 근데, 바이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 악한 내용들이 더 엄청나게 확대해야 하고, 그거는 미국이 죽어가는 내용만 아니라,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는 길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겨낸 엄청난 내용이죠. 바이네가 만약 이겨내면 세계 공산주의의 시장이에요. 이 카로나 사기, 이 카로나 사기의 내용통하면서 계속 시민들을 감시감매하고, 계속 록다운하고, 계속 경제를 죽여 요왜 모든 시민들 을 가난하게 만들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뭐 스티뮬레스, 크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부양, 부양 그 정책금. 정책금 이렇게 부르면서 시민들한테 돈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월급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처음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작아, 작아져요. 항상. 북한은 오만, 오만 아, 원 아니야, 오천 원이죠. 한 달에. 이거는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아, <웃음> 그 어떻게 설명해? 해 음, 월급이죠, 월급. 기본, 기본, 어, 세계 기본 원들이 다기요 기본 월급, 정부에서 나오는 기본 월급, 모든. 시민들이 정, 정부에서 월급 받게 돼요. <웃음> 하고, 자기들이, 시민들이 <웃음> 자기가 자기 월급 만들 수 있는 길이 다 닥쳐져. 다, 다, 다치죠. 다치죠. 이 코로나 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기 때문에 <웃음> 많은 사람이 코로나 있었어요. <웃음> 나도 코로나 아마 있었어요. 근데 몸살, <웃음> 근육통, 뭐, 어, 열하고, 그거는 한4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증상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 이런 그 간질간질한 기침만, 그것이 좀, 좀, 그, 남아있어요. 한, 한 매주, 매주 동안. 우리, 우리 왕비도, 왕비는 기침이 다 나갔는데, 내 기침이 <웃음>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근데 다른 증상은 다 없어요. <웃음> 하고 그러나 아, 확률적으로 보면 99.75% 그러니까 여, 그냥 쉽게 말하면 99.8%는 다 회복해요 <웃음> 다 회복해요 독감는 사실 더 위험해요 독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여요 미국에서 1년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1년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4만 명 죽여요. 미국 독감은 미국에서 독감. <웃음> 그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훨씬 더 높은 숫자죠. 그 한번 찾아봐. Worldwide flu deaths uh, death rate. <웃음> 근데이 사기 통하면서 이 놈들이 뭐하냐면은 <웃음> 사회를 어 say? Reengineering. 재구성하고 있다 말이야, 재구성. 이 사기를 가지고 재구성. <웃음> 그래서 얼마야? 오케이. 어, 야, okay. yeah, 봐봐. 야, yeah, 봐봐. 세계적으로 독감으로 죽는 죽는 사람이 38 그러니까, 그러니까 39만, 39만 명이지 쉽게 말하면 39만, 39만 명이에요. 39만, 39만 명, 명. 독감으로 죽여요. 죽여요, 세계로. 매년마다. 매년마다 그거는 코로나 보다 많아. <웃음> 코로나는 28, 28만 명인가 지금? <웃음> 하여튼 독감도 훨씬 더 많이 죽여요. 근데 우리는 독감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죽이지 않잖아요. <웃음> 이 놈들이 왜이게 당원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의 파워를 심는 거, 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 정부를 <웃음> 파워를 확대할 수 있게, 모든 나라들, 모든 어, 나라들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자기들 원하는 대로. h 마 y can you bring some cough d r o p please? 계속 말씀하니까 목이 간지간지, 간직간직. 간지간지. 가만히 있으면 훨씬은 나은데. 근데 그그그좀 줘봐. 근데 통일교 문영 문영진 목사가 걸어 많이 걸렸다. 그 신문에나 나오더라고 한국 신문에. <웃음> 킹스리포 <슬퍼> 나면서 <웃음> 물 계속 마시고 기침하는 거그 사진들까지 찍었더라고 미친놈들 자바 온야 아니 계속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이거 간지간장하죠 모든 증상 다다 끝났는 다 없어졌는데 <웃음> 99.8%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음> 그치? 종교와, 뭐, 뭐라? 종교와 뭐? 지... 종교뭐뭐 뭐? 어, 진리. 종교와 진리. 아마 기독교, 뭐, 기독교 쪽이지. 뭐, <웃음> 몰라. 하이튼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Go down. 어. 움직여야지. <웃음> 그냥. 그치? 그냥, 그냥 물 계속 마시는 하이튼. 거 찍고, 뭐. 기침하는 거. <웃음> 기침하는 거 찍고, 이놈들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대회하는 것도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그러니까 이 한국 좌파 언론도 <웃음> 그놈들도 완전히 좌파 사기꾼들이에요 <웃음> 미국에서 이 언론이 완전히 사기꾼들는건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는, 코로나 통하면서 이놈들이 중앙 정부, 천사장 정부를 더 세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웃음> 코로나 바이러스 어, 월급,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시민 도움이 되는 월급 돈을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월급 받게 되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그 나라는 100% 망합니다. 100% 왜냐면 이 월급을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나라들이 돈을 더 많이 그냥 프린트할 거예요. 근데 그 프린트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처럼 그 돈을 프린트, 프린트하면 할수록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천, 수천억을 수천억 원 받아도, 그 수천억 원이, 이렇게, 뭐, 돈이, 이렇다면, 산만 해도, 산만 해도, 그것이 가치가 없으면, 하고, <웃음> 만약에 1억이, 정부가서, 우리는 여러분한테 1억 보냅, 1억 보냅니다. <웃음> 1억.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웃음> 근데 그 돈이 가치 없으면, 그, 그 무슨 말이냐면, 우유 한 갤런은 이제는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뭐 매력 보내죠. 매력 뭐 루피, 뭐 몰라. 그 달러 whatever they use, whatever their denomination is. 하여튼 <웃음> 베네수엘라에서도 시민들한테 이큰 숫자 부르죠. 오, 매력 보내겠습니다. 매력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되고 근데, 우유 한 통, 뭐, 한번 쇼핑 가서 음식 사, 사갖고 오면은, 오천만 원이래. 그니까 1억 가치가, 어, 이제, 진짜 1억 아니고, 실체적인 가치는, 지금 현재, 현대하고, 현재하고 비, 비교하면은, 한, 한, 100만원이죠. 근데 숫자만 올리지, <웃음> 무슨 말인지 알죠왜 그렇게 하냐면, 이 정부들이 프린트하기 시작해요 미친듯이, 그래, 프린트 많이 하면 하죠, 그 실체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웃음> 어, 결론은 뭐였나? 면에슬에서 결론에서 돈의 가치, 돈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불로 자기가 죽을 때, 불 피울 때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불 피우기 위해. 종이 됐다면 종이. <웃음> 실체적인 어, 어, 돈의 가치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만에. 어, 비만? 비만, 비만. 엄청난 poverty. 뭐야? 기근과 가, 가난과 기근. 가난과 기근. 기근. You have to eat some candy or something. You're very slow right now. 아침이니까. <웃음> <웃음> 캔디 뭐 그런 거 먹어. 슈가 뭐 조금만 먹어. 엄청나게 가능하게 죠 <웃음> <웃음>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뭐, 전 세계적으로 납니다. 이 코로나 내용들을 통하면서 이놈들이 모든 경제 모든 시민들이 중산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웃음> 작은 사업들 다 죽이고 독점화만해 독점화, 재벌화 재벌들은 더 부자돼요. 이 <웃음> 북한처럼 그렇게 되면은 <웃음> 재벌들이 신들이 될 신이 되죠.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한 99% 시민들이 다 가능하죠. 그러면 그 시민들 컨트롤 할수 있죠. <웃음> 그 시민들은 <웃음> 그 시민들은 어, 제일 똑똑한 놈들을 길르고 다 정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부 시스템을 강제 쓰고 <웃음> 대부분 시민들은 다 노예로 섬기죠. 그러면서 그 슈퍼 엘리트층은 신들 대려에 신들 신들의 파워 있어요. 그런에서 <웃음> 그런 동하면서 미국에도 이 주주사들이 신들의 파워를 얻고 있는 거죠. 이톰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미친 사기놈이 <웃음> 놈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주 감사절 주주 감사 절에 시민들이 많이 모을수 없고 집에 많이 모을지 말고 주주 감사절 전날 5시까지 5시 전까지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 후에 오후 5시 후부터 <웃음> 전벤시베니나주술 금지할 거예요. 술 먹는 금지. <웃음> 이거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우리는 술도 안 먹었는데도, 이거는 미친 내용이지. 이건 그냥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를 쓰고, 그냥 의원 통하면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명령하는 거야. 법근처럼 <웃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뉴욕주 같은 경우는 주스 감사절에 한 집에서 세 명, 세아네 명, 네명 아, 이상 못 모인다. 이렇게 이러한 미친 감시, 이런 미친 뭐야? How do you say야? Uh, regulation. 뭐 규칙? 규칙 규율. 규율을 만들고 있어요. <웃음> How do you say, u uh, uh, legislature, or congress? 입법부. 어? 입법부죠. 주입법부. 주입법부? 네. 주입법부 통하면 아니고, 통하면서 법을 만든 거 아니고, 이 주지사들이 그냥 명령 안 해요. 이 폭군도 참. 왜? 이놈들이 왜 이런 것을 할수 있냐? 코로나 사기 때문에. 이전 락다운 락다운 때문에, s 이놈들이 엄청난 파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웃음> 엄청난 파워. 완전 공산주의, 완전 중국 공상당화 되고 있어 지금. <웃음> 그러니까 <웃음> 텔레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10시 밤 10시까지 How do you say curfew? 통행금지 I can't hear 엄마 통행금지 통행금지 통행금지 <웃음> 통행금지 <웃음> 통행금지 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에서 10시 밤부터 10시 밤, 밤에 밤 10시부터 그냥 시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불법적인 일니까 근데 코로나 사기 때문에 이 놈들이 이것을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Show the video of the California <웃음> 어, 반대하는 집회. 인스타그램 아빠 인스타그램 그 들어가 봐. 그러니까 <웃음> 야 거기 거기 칼 칼리포니아 통행 금지했는데 네. 칼리포니아 신문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웃음> 그런데 얼마나 바보야? 이 좌파놈들이 이거 다 트럼, 트럼프 지지자들 다 나왔는데 좌파놈들도 나와서 좌파놈들이 바이든 찍은 놈들도 나오고 있어. 왜?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바보야? 얼마나 바보 새끼들야? 사기놈들야. 그놈들이 바이든 찍었단 말이야. 그럼 놈들이 이, 이런 이 좌파 주지사들 지지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주지사들이 자, 자기 인생도 방해하는 법을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좌파 사람들 얼마나 바보야, 진짜. 얼마나, 그 놈들한테 힘을 다 실은, 실었는데, 그 놈들은 믿었는데, 바보들처럼. 하고, 그 놈들이, <웃음> 그 놈들한테 방해가 없으면, 계속 그 놈을 지지하는데, 자, 기 인생에 방하는 순간부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사 놈들. 이래. 그냥 좌파 놈들 얼마나 나빠. 좌파 찍는 놈들 얼마나 바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고, 얼마나 사기놈들, 얼마나 나빠, 나쁜 놈들이에요. 윤리적으로 악한 놈들이에요. 중앙정부의 사기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지하고 도와주고 자기가 무슨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시민들 더 강제적인 세금 먹게 되고 시민들 종기 소유 없애게 되고 시민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시민들 감시, 감멸받게 되고, 시민들의, 시민, 들이 <웃음> 어, 애기들 죽이는 낙태 시스템을 깔게 되고, 시민들이 결혼, 시민들의 결혼, 특별히 기독교 결혼, 망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고, 복지제로처럼, 복지제로 돈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혼해야 돼요, 이혼! <웃음> 이혼해야지만이, 복지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짓 이거는 좌파놈들이 깔았던 시스템일 거예요. 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바보들처럼 이 좌파놈들 세뇌 어린 나이부터 공학교들에서 세뇌 세뇌받고, 세뇌 기본적인 세뇌 받고 <웃음> 대학이 들어갈 때더 심한 세뇌를 받게 되죠. 얼마나 미쳤어 이거? 그나이튼 <웃음> 이런 내용들 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있었는데 이놈들이 이거 훔쳐갔어요. 이거. 하고 바이든 낸 세계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은. 바이든 지금 자기 팀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팀 멤버들 중에, 존 캐리 사기꾼인데, 그 놈이 오바마 아래서, <웃음> Secretary of State, 뭐야? 국무장관. 뭐라고? 국무장관. 국무장관. 국무장관이는데 <웃음> 이놈이 뭘했는 이놈이 중동 전쟁들 얼마나 많은지, 많은지 아나요? 이란, 이란한테 엄청난 돈 주고, 이란 더 힘이 있게 만들고 전쟁들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트럼프는 중동에서 평화를 만들었잖아. <웃음> <웃음> 평화! 근데 이놈들이 전쟁만 만들었죠. 그 놈이 이제 바이든 팀에 들어온답니다. <웃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되면. 하고 미국에 큰 싸움을 벌이죠. 큰 싸움.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고 게디스버그도시 가고 그 우리 모든 팀들이 그쪽 가고 네모, 뭐, <웃음> 하고, 기도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또 거기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어, 트럼프 변호사 팀들이 어, 어떤 발표하는지, 그 다, 지 어, 뭐야, 지키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웃음> 빨리! <웃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자, 1장, 어, 일장, 1장부터 아, 2절부터 하지. 2절부터 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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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갈거나 죽거나 살인당하거나 등등등. 그건 엄청 방해죠, 여러분 인생에. 작은 방해도 아니고 큰 방해죠. 종교는 그런 파워 없어요. <웃음> 종교는 설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면서 어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죠. 요청을 해야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종교는. 근데 정부는 강제적로할수 있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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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그냥 어 오늘 밤부터, 10시부터 뭐라고, 커피 뭐라고, 행진, 동행? 동행, 금지. 동행 금지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 한온그 나라의 사람들, 이거 말 들어야 돼. 요 그건 엄청나 파워죠. 이거는 미친 내용이죠. 자기 그냥, 그냥 느낌대로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이코로나 사기는 이런 거예요. <웃음> 그런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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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이 가난하게 되면은 <웃음>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돼 버렸어요. 재벌들은 더 부적이 되고. 왜 모든 <웃음> 뭐야? 어, 한국 교회들에서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 주고 있냐 말이야. 자기 신도들한테 이거는 이건 한국의 미래인데 음, 이거는 세계 의 미래인데 바이든은 세계 대통령 되면은 이놈들로 미국도 죽일 거야. <웃음>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여러분. 엄청난 내용.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위험한 내용이 그냥 여러분도 여기에서 40일 정성도 드리고 또한국일본 돌아가서 정성 드리고 오신데 미국의 현장이 얼마나 더 심하고 위험하고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웃음> 우리는 오늘 게티즈버그 가는데 게티즈버그에서큰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웃음> 얼마나 긴장되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웃음> 이 자파놈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세계 럭다운, 전세계 시민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전세계 시민들 강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카로나바이스 주사 그 주사 안에 모든 악한 내용들을 놓고 시민들이 영원토록 <웃음> 감시, 감매할수 있는 화학물 내용들을 놓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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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컴퓨터들에서 모든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나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주세요. 난 주사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코로나 바이 사기 통하면서 강제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주사 자체가 아마 그냥 물일 거야, 물. 근데 여러 가지 독 내용들, 시민들이 약하게 만든 독 내용들도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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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로 모든 정부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타겟하면서 죽이려고 할 거죠 다 감히 감면하려고 하고 <웃음>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카라나 사기는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시스템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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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수용소 아니면 죽게 되죠. 감옥, 감옥, 강제 수용, 강제 수용소는 사실 감옥이지. 강제 수용소 죽 아니면 죽든지. 이러한 심한 내용이 카로나바일에 사기 하면서 세계적으로 오늘. 그냥. 하,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그 근데 이 싸움이 또다시 펜실베니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죠. 펜실베니 주지사가 나와서 우리는, 어, 우리 선거 인단은 벌써 확정했다. 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펜실베니에서. 이렇게 벌써 법적으로, 어, 어, 법적으로 아니고 그 좌파 주지사가 <웃음> 어제가 저까 그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법정에서 힘이 없죠.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미리 펜실베네주를 고소했으니까. 그냥 주지사는 좌파놈이니까 이런 발표했는데, 근데 벌써 미리 펜실베네주를 고소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 고소 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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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공산주의화 내가 타고 있습니다 바이네가 이기면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심각한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고, <웃음> 미국 지키는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 지켜야 돼요. 이빌게츠 <웃음> 며칠, 한, 우리, 어, 뭐야, 예배 때, 미국 예배 때 보여줬는데, 지금 키지 마. 그러면 안 그러면 유튜브가 우리 감시하면 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끌 거니까, 유튜브 상인놈들이 <웃음> 하여튼, 블룸버그라고, 블룸버그는 전 주지사예요. 거의, 어, 뉴욕에. 완전 십박건 사기놈.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악한 부자. <웃음> 트럼프는 좋은 부자. 블룸버그는 악한 부자. 빌리언에요 빌리언에. 밀리언에 아니고 빌리언에.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반에 항상 좌파 놈들 지지해요. 돈 엄청 많이 지원하고. 그양반의 블룸버그 에코노믹 포럼 어,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 뭐냐면 블룸버그 세계 경제, 어, 대회. 하면서, 슈퍼 엘리트들만 모았어요. 인터넷 통하면서, 어떤 사람들 이 워싱디스에 모고 하여튼, 빌게이츠 뭐, 저커버그, <웃음> 잭도시, <빌 웃음> 뭐, 트위터, 트위터 사장, 뭐등 이놈, 이, 구글 사장, 이놈들 다모아요클라우 슈와 뭐, 이런, 이런 악한 그, 빌라버그룹, 어, 어, 관리자 클라우스 와왑 <웃음> 다보스 그룹 이놈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놈들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완전히 코로나바9 사기로서 세계공산주의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환경보험 보험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이제 <웃음> 점점 시민들을 땅 소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 결정했다고.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정부가 엄청난 파워 되면서 신들, 신들 돼버리고, 시민들이 다 가난해지면은, 그러면 땅 소유도 못하게 되죠. 환경 보험, 보호부, 보호부 환경 보호부가 들어와서 땅 소유도 못하게 하는 거죠. 베네수엘드처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이 <웃음> 소유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싸워요? 그냥 이놈들이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거의 모든 나라들서공산주의 나라들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거의 다 일어났어요. 벌써 일어났어요. 땅 소유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땅 소유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정부 땅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정부 자산이 되어버요 모든 것이 정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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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감멸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도시로 옮기죠. <웃음> 공산주의 나라는. 어, 그 시골은 정부가 다 그린벨트를 묶고 다 도시로 모으기 시작하죠. 도시 한 곳에 있으니까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쉽죠. 그래서 반대하면 죽어요. <웃음> 그냥 한국, 일본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40일 정선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국, 일본 갔던 분들이 이러한 사기 시스템이 더 심해지고 바이든가 이기게 되면 어, 그분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길이 엄청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웃음> 그 나라를 해서 엄청난, 엄청난 복근 정부들 안 아래, 종교소유 없이 싸우게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안 좋죠. 정부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이해 못 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이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 이해 못 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내가 그러니까 뭐 <웃음> 내가 어, 뭐 한국에서 땅 있고 뭐 한국에서 직업이 있으니까 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자체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나라는 죽을 거니까 세계 공산주의화, 코로나 럭다운도 들어오면서 바이든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나라 자체에서 일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사업이 다 무너져요. 못 운영하게 돼요. 지금 했던 땅 소유와 농사 지었던 것들, 그거 다 없어져요. 왜 정부가 그 그림을 못이게 돼요? <웃음> 직업이란 직업이란 것이 없어요. 정부벌금 또 정부인원이 돼요. 아 거기서 반대하면은 죽어요. 아니면 감옥가요. 세계 공산주의 와 이렇게 됐는데,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야 된 s 말이 r sour, s o u 어차피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 u 를 싸워야 되면 o 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u r s o u 싸워야죠. 확률이 낮은 곳으로 가면 o 그건 주, 죽게 되는 거죠. 확률이 o u r s 싸워야지. 그거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은 1억 명 1억 명과한 100밀리랄만 1억 명과 <웃음> 1억 명 총리 소유자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공, 세계 공상주의와 싸우는 것이 미국에서 제일 세요. 만약에 내전이 터지면 한국, 일본, 유럽, 아무것도 못해. 지민들이 아무것도 못해. <웃음> 정부를 모든 파워 얻게 되고. 아마도 <웃음> 인터넷에서도 그 감시 감별하면서 킹스 리포트 우리 한국 예배 이런 내용들 다 한국 점점 바이든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일본 다 금지하게 될 거예요. 하고 유튜브에서 벌써, <웃음> 벌써 우리 페이스북에서 금지됐어요. 페이스북에서 우리 그성전교회성전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도 삭제됐어요. 인스타도 금방 될거 아마 유튜브도 금방 될 거고 여러분은 아무리 이런 말씀과 예배와 이대 이대왕님과 삼대왕께뭐 하고 있냐 찾으려고 해도 점점 없어져요. 북한은 우리 방송님 어? 금지죠. 중국도 금지죠. 자파 놈들이 여러분 정부를 잡게 되면서 가로나 사기 도우면서 녹다노고 공산주의와 까여게 되면 여러분은 이 미크로 코스머스에서 뭘 진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웃음> 하고 그냥 홀로 혼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 해요. 상상 못 해. 공산주의 나라 안 봤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바이든 들어가면 려 세계는 좌파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화 될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세계를 녹단했죠, 이놈들이. 여러분 나라들까지 다 녹단했죠. 한, 한순간에 한한 명령으로 <웃음> 이놈들이 그 파워를 느끼면서 잘,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 돌릴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파워, 자기, 자기들이 한, 한 말만 하면은 세계가문 닫아야 돼. 자기들이 힘든 줄 알아요. 그 파워를 마약처럼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해 안에 이해 안들에 계속 <웃음> 어?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에 이 대왕과 삼 대왕권과 가인 와비 여러분한테 말해도 계속 어, 전 그러나 보스전그 생활 패턴이 다시 올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그것을 너무 원하니까. 현실 안 보여. 감정적으로 그 세계를 원하니까. 그 세계가 바이든가 들으면 죽었어요. 없,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이 세계적인 록단은 <웃음> 이놈들 계획에서 그냥 록단하고 바이러스 없애고 그러면 다시 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록단이에요. 왜? 이록다운 통하면서 자기들 정부, 중앙정부를 엄청나게 세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자기들한테 엄청난 기회죠. 이게 지민들을 언론으로 세뇌시키고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99.8% 회복율 하나도 안 말하고 어,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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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로나 바이19 아니고, 코로나 바이 21번이 나오고 있답니다. <웃음> 진화하니, 이사일이말하니 진화하니까, 진화. 진화론. <웃음> 록다운은, 록다운의, 록다의 목적은 영원히 풀지 않은 록다운이죠. 그럼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가 깔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이해하지 못하면 죽어요. 죽게 돼요. <웃음> 강제 수용소 들어가게 돼요.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좌파, 대가, 좌파, 성, 정치, 사탄주의 되겠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 안 나와요. 아버님 옆에 못 가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면서, 주님의 왕국을 버리게 되면서 좌파, 사회주, 의 공산주의, 사탄주의 받아, 받, 받아들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웃음> 그거는 주님의 왕국에 못 들어와요. 후손들로못와요그러니까 아버님의 어? 후예자 상속제 대신에이 대원과 삼대 왕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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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수련이라고 봤는데 수련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나는 40일 20일 수련 끝났고 40일 수, 끈, 어? 수련 끝났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벌써 섭리하고 어? 딴길계 가고 있죠. 하고 만약에 그 문이 닫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고 바이든가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이런 여기 아마 모올 거예요. 한국, 일본, 여러분 각각 나라에서 비참한 무서운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무서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길 가야 돼요. 종정부의 증승의 마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의 왕국 못 들어온답니다. 왜? 주님의 왕국을 반역자로, 반역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형님이 아, 여러분 여기 최대 여기 있고 아, 미크로스 싸워야 된다라고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 그냥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죠. 근데 미클코스모스에서 <웃음> 싸워서 미클코스모스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곳에 <웃음> 싸워야지 <웃음> 이 내용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확률이 아주 낮은 데에서 싸우려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섭리를 이해 못하네.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난땅 잡아라 했을 때 그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한국, 일본, 아프리카 가서 도와줄 수 없어요. 가난 땅으로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세속적인 내용들만 생각하니까. 근데 세계 공산주의에 들어오면 은 여러분 세속적인 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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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20일 수련, 과거 40일 수련다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된 생각으로서. 그러면 확률이 낮은 데로 가면서 뭐할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공산주의화되는 나라들에서 특별히 바이든가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를다 타겟하게 돼요. <웃음> 인터넷으로 얘기할 수 없게 돼요. <웃음> 여러분 커뮤니티들 우리 커뮤니티들이 아마 바이든가 들어오면 은 세계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들을 도메스틱 테레리스트, 테라 조직 어? 국내 테라 조직으로 아마 확증될 거예요 왜? 철창에 대해서 말으니까 철창왕국 모든 시민들이 자유 있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그 자유를 지키는 철창이 있어요 아니면 왕국 그 내용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좌파화 됐을 때, 공산주화 의 됐을 때, 그 메시지, 그 철창왕국 메시지, 엄청 무서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들이, 여러분 교회들이 다 국내 테라 조직 증면받게 되죠. 일반 같은 경우는 엄신리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신리교는 폭탄 터뜨렸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웃음> 우리를 우리는 철청왕국에 대해서 천육헌법하고 철청왕국, 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자유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공산주의하고 완전 적이죠. 우리 교회들이 국내 테라 조직이라고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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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위험한 때에 yeah. 에리카와 카이초도 바쁘니까 일본에 가, 어, 가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에리카 카이초한테안 된다고 여기 있으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있으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건강이 괜찮으면 이건 아마 마지막 기회될수 있어요 바이든과 들어가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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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러분은 어, 이 대형님이 빨리 와라 이때 와라 이때 가라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그거 안 들고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심각한 기도 현실적 인 기도 과거 코로나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어, 그 과거 세계처럼 될 거야 다시 다시 돌아올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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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형무 뭐야, 강제 수용소 에 들어가게 되죠.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20일 정성 끝나고, 40 정성 끝나고, 사실 정성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엄청난 심각한 때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겨가지 이기 얘기 못하면은 엄청난 어두움이 와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무서운 때가 와요. 여러분 홀로 혼자. 그 어려움, 어둠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현실대로 기도하라고 <웃음> 이대형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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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공상적이 반대하면 죽게 돼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죽음을 두려면 안 되고 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고 몇년더살수 살, 살 있기 위해서 주님 배신하는 사람이 지옥 가요. 하나님 어, 왕국을 배신하는 놈들이 주, 지옥 가요. 모두 하천이고회 후손들도 못 들어와요. 정부의 진, 짐승, 짐승의 마크. 정부가 신이다. 예, <웃음> 공산주의가 나 예. 살아남기 서 정부를 그럼, 그럼 모시겠습니다.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반역자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이듣는 들으려면 <웃음> 강제 수용사서 가게 되죠. 하고 싸움에서 우리 많이 죽을 수도 있죠. 그 놈들이 분명히 우리를, 우, 우리는 자유리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웃음> 시민들이 그 자유를 지키는 철창 파워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 사상은 좌파와 공산주의 놈들한테 제일 로 위험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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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 이때가 하라 이제는 안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기도만 기도로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한테 그런 그런 명령 안할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미크 코스모스 이해하면서 가난 땅을 싸워 하는 것을 알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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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때가 오는 거 아니라 이제 왔다고. 그래서 결정 잘 해야 돼요. 그것으로 오늘 예배 마칠 겁니다. 자.